강채입니다. 대효입니다. 160문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웃음>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으로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 성신,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신의 기쁨으로 도우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준비와 기도로서 들어야 될 당위에 대한 내용을 좀 예,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서 어,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천민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 과 영광을 위한 것들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게 그게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교회 아로서 재창조된 그,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러고 또 준비 기도로 그걸 받아야 한다. <웃음> 이런 사실 이런 목표가 없는 강설은 참 향방이 없는 그런 강설이 되는 거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말씀을 드, 들어야 되는 목표가. <웃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옛사람 이미 그리토 안에서 십자가의 못박가 함께 목박은 거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성향이 남아 있고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근신하고 어 이제 그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제 마땅히 또세 사람으로 누려 누려가야 될 것을 누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웃음> 기도하면서 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예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모형적인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실체의 역사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그 모형들을 통해서 실체를 멀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인데 그들이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을 받고 누렸다. 그런데 지금 그리토께서 완성자로 오셔서 그 실제로 오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 없이 듣는다 이게 업을 성설인 거죠. <웃음> 구약에는 천사로 계시했는데 실제가 와서 그, 그냥 녹음된 말을 듣다가 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가령 그렇게 비유하자면 그런 것과 같은데 상대하면서 듣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히 또 준비된 마음으로 <웃음> 그렇게 기도하면서 듣지 않으면 이게 되겠는 큰 구원의 말. 그놈의 <웃음> 말씀은 그 구구절절이 그 필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지금 부를 때도 뭐 아까도 조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 굉장히 약속이잖아요. 그, 부호를 잘 기억하면서, 음악적인 약속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 어, 그, 단어의 그, 가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서, 마음에 담아서 불러야, 그게 제대로 된 찬송이 되는 거죠. 이 음악적인 기교나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걸 부르게 된 동기와 목적, 이런 것들이 다 합체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불러야, 그게 정상한 찬송이 되고, 그, 것이 이제, 뭐, 모아지면 그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요소들과 합쳐서 모아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면, 그게 이제, 체크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도 체크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허투루 쓰인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쓰레기 같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을 그 생명의 지혜를 우리가 받는 거니까 정신을 잘 차려서 말씀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부지런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은 듣는 말씀을 성경으로 살피고 하는 내용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거 베레아 전도 때 살핀 내용과 거의 뭐 같습니다. 음. 사도행지 17장 10절로 12절. 밤에 형제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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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는 태도. 그러니까, 자, 자신이, 자신의 이성이 최종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인 거죠. 예?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과연 그런가 살피는 거예요. 그냥 비판적인 지각에서 저거 믿을 수 있나? 하고 의심해가지고, 뭐 한번 자기 이성으로 한번 이것 저것 뒤져보고 아, 그, 그렇다 그러면 뭐그 정도는 인정해주지 이게 아니고요 거듭난 이성으로 거듭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살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주님이 목표하신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그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4 0일 금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해고 외국,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외국에 가가지고 그동 동일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데 가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더 숙달되게 저 인본주의의 그 강설과 가르침을 할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폴 틸리 신학이 무슨 뭐. 그렇게, 그런, 어, 인간의 이름을 붙여,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다. 근데 그런 거는 차라리 무식한 것만 못한 거죠. 예. 성경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 해. 더 교묘하게 알고, 더 교묘하게 대적하는 존재이니까.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대적 못 하는 걸더 교묘하게 알아가지고 더 대적해. 에이, 이게 아주 못된 건데 음, 아무튼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런 거 살피는 것도 그 정상하게 반골적인 뭐 생각 뭐, 뭐 상대적인 대항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피는 것 그런 게참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사도행전 17장 이 내용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베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라는 말하고 전도라는 말을 그 원래 이제 구분했었어요 학자들이. 선교는 국외를 선교할 때 선교라는 말 쓰고 국내에는 전도라고 봐요. 그데 지금 이게 선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밖의 나라에서 선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선교죠. 근데 로마 나라라고 하는 한 틀에서 보면 전도예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게뭐 달라가지고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기준점이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사적인 용어라서 용어들이 사도가 당초에 오늘날 터키 땅에서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결국은 이제 뭐, 비두니아 본도, 지금 터키 북부 지역, 터키 동부 지역은 지금 지진이 한참 난대고 말이죠. 터키 서부 지역 가려고 안 되다가, 북부 지역으로 갈려다가 막으셔가지고, 이제 들어와로 가는데, 들어와는 북서쪽 정도 되는 거죠. 드로아 정도 드로아에 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이게 손짓해가지고 그리스로 그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실제 정확하게 지명으로는 북마게도냐 정도 되는 거죠. 그로 예.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사도를 피박하니까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에서도 이제 형제들이 도왔었는데 아무튼 이제 대살로니가에서도 형제들이 도왔습니다. 베레아는 에게의 해안선을 따라서 대살로니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남서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습지 딱 육지가 됐어요. 옛날에 그 베레아고 대산원이가 사이로 두 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두 강이 그 저기 퇴적돼가지고 거기 그 엄청 퇴적되잖아요. 그래서 하천 하천 주변에 집들이 자꾸 퇴적되는 것 때문에. 홍수 때막 범람 해가지고 침수되는 일이 있는 게 그래서 그래. 준서를 해놔도 자꾸 쌓이니까. 그게 이제, 학원 같으면, 저기, 삼각지, 삼각주라고 그러죠. 삼각주 같은 게 형성이 돼서 거기에 뭐 철새들이나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아무튼, 그, 베레아하고, 어, 그, 테살로니가 사이가 이때는 뭐, 완전히 다 메꿔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습지같이 그때 2000년 전이니까 그게 뭐 1년에 그 퇴적되는 양이 꽤 됩니다. 기록 제가 그 정확한 기록을 기록 길이를 안 하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나네 <웃음> 예, 옛날에 그 에베소도 사실은 그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진밀이라고 하는 데가 항구 도시거든요. 에베소가 내륙으로 1 6 k m 가 아마 더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퇴적이 돼가지고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한 2000년 그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퇴적이 돼갖고 지금은 이진밀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항구, 이진밀이 항구 도시예요 아무튼, 여기도 이제 그렇게, 그, 그런 습지 같은 데인데, 베리아에 간 사도는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회당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 왔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까닭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사도가 전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 부지런히 이렇게 기도하는 심병으로 받아요. 응. 그럼 그게 이제 과연 그런가 하고 또 살피는 거죠. 응. 응.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의 전한 말씀을 받은 베리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사도의 전한 교훈을 더욱 깨달아갔습니다. 응. 지금 같이 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두루마리 양 양,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나 뭐 파피로스에다 쓴 갈대로 만든 그런 그런 종이 같은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돼 있는 성경들인데 그런 걸본 거죠. 그 유럽의 그 회당에 가보면 그런 양피지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보름수에 가서도 그걸 확인해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유물로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 <웃음> <웃음> 성경은 당연히 구약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인게 아니고 따로따로 되어있는거죠 따로 <웃음> 지금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사도가 전한 교훈이 참된 것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만큼 간절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의심한 게 아니라,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사도의 교훈을 더욱 깨달아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학문적인 비판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요. 예? 네?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그런 르네상스 이후에 개인 이성이 가장 특세해가지고 그 틀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당연히 그걸 분석해가고 비판하는 게 자연스러운 줄 알아요. 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늘 말씀과 성신이 되어야 돼요. 현대사회가 자랑하는 그 비판정신과 다릅니다. 무엇보다 현대의 비판 정신은 인간 이성을 여기 나온에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자격 없는 재판관을 세워놓았으니 결국 현대의 비판 정신은 의심하는 태도 자체를 자랑하는 데에 이릅니다. 다양하게 의심해 보는데 그 의심 다양하게 아주 고등하게 의심하는 게더 이제 높은 자랑이 되는 거죠. 네? 음. 음. 어떤 의미에서? 나는 말할 수 있으니, <웃음> 에, 나는 생각한다. 고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주장이 현대 정신을 장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가 몸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침상에 들어 놓이던데. 그러니까 들어 놓아가지고 계속 혼자 머리로 생각한, 자기 이성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그 엄청난, 그, 이, 이게 철학적인 체계를 세우는 거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온 우주관, 역사관, 세계관, 뭐, 이 도덕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틀에서 논리를 세워가지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섣불리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성적인 틀을 갖고도 거의 뭐, 사람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틀을 가지고 그렇게 학문적 체계를 세우기 때문에, 그거 알아야 되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내가 항상 중심이에요. 내이 내가 여기서 있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의심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의심하는 태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회색 옷을 입은 이고 사유의 사막을 끝없이 배회하는 수조사들입니다. 뭐갈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과죠. 이리 가 보면 잘 가나 저리 가 보면 잘잘 가나. <웃음> 적어도 인생이 가야 할 목표가 어디인지 인생이 도달해야 할 고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로 전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전전하면서 팔짱을 끼고 설교를 비판, 비평하면서 그런 자기가 고지고대로 믿는 무비판적인 사람들보다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경기 남부 지역에 가면 이렇게 개혁교회를 찾아갖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 초빙 받아서 가서 설교하는데 여기서 봤는데 또 다른 교회 초빙 받아서 가는데 거기 또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일 주일날. 그러니까 그런 방화하는 그런 교인들이 자기 관점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냉소적인 비판적 태도보다 어쩌면 무 무비판적인 맹신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냉소적인 비판 태도도 무비판적인 맹신의 태도도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신을 의지하여 확고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조차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그것입니다. 깨우침을 주시는 것은 살라고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살라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과연 옳다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 지식이잖아요. 살아보지도 않은 얘기 여기서 들은 얘기 절로 옮기고 저기서 들은 얘기 일로 옮기고 그게 이제 쓰레기 같은 지식을 퍼퍼 날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오전 설교하고 매주일 강설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효를 붙잡고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도의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막, 못 깨, 이상을 써가지고, 이성을 써가지고,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건 뭐, 나만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구도 깨달았다고. 그리고 객관성이 없는, 그리고 이제, 주관적으로 취할 때는, 역사 속에 보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 주장을 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도 논문도 쓰고, 예. 이제 그 너무 못 쓰는 사람들은 밑에서 그 말을 퍼나르는 일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듣는 위치가 잘못된 거죠. <웃음> 신자라면 강설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줄 알아요. 선포되는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그리스도로 행하는 태도를 취해야. 그러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이것이 참된 믿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믿음에. 믿음이라는 게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아, 내가 누굴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그 진리가 되려고 그러면 통, 아주, 기준점이 확실해야 돼요. 확,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끼리끼리, 저, 통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는 뭐, 그, 참된, 진리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않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같은 믿음은 없어요. 이게 통일성이, 분명히 거룩성이 있고, 그, 뭐, 다양성이 있는 거지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 그, 인종이 달라도, 뭐, 장소가 달라도, 시간이 달라도, 어, 뭐, 학식이 달라도, 뭐, 신분이 달라도, 그 다, 그, 그 통일성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유, 공유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진리인 거죠. 뭐, 누구, 학, 배운 자들만 통일성을 이루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 시대에만 통일성을 이루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객관성이라는 게, 객관이라는 말도 굉장히, 깊이 따져봐야 될 내용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도 정통적으로도 그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성신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일으키고 그 확신은 곧 은혜로 오직 그리도의 공로 때문에 죄사 안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어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게 하신 확신으로 하다. 나 그러니까 확신은요, 성신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성신과 큰 확신이, 말씀과 성신과 큰 확신이 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아로서의 열매로서 증험되는 거다. 그 사람의 정체로나 관, 사역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다.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념도 없이 그냥 행동만 통일성 있게 이루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유기적인 거죠. <웃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성경에서 개시하는 모든 것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 강설에서 복음을 들을 줄 알고,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 복음 사실을 확인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음, 더, 말씀임을 더욱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교만한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겸손한 신뢰의 태도가 나타나. 10편, 111편도 그런 거예요. 11편, 우리가 아까 오전에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회의 속에 방황하는 태도가 아니라 확신 속에 전진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실천하는 사람은 자꾸로 갈수록 신앙이 장성하죠. 그리도처럼그리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갈수록 개인이 아니라 교회안 아로서 그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비슷한 태도를 베드로 후서에서도 발견하는데 사도가 그리도께 받은 교훈을 교회에 전했고 아 지금 재림의 교훈을 전하려 하는데 그럴 때 철저히 이미 주신 계시 위에 서서 전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언구,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해진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웃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세요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천, 네. 천오백 1500년 내지 뭐 1600년 정도 되는데, 주전, 그, 모세 때부터 1446년에 출애급을 하는 거잖아요.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 받았고, 이제 그때 모세우경을 받았고, 이제 뭐예요. 그 전에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는 있었겠지만, 이제 그 뒤에 AD, 90년대 후, 후반에 이제 게시록을 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1500년이 넘는 거죠. 1500년. 이건 1500, 1500, 뭐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15세기, 16세기 정도 돼요. 그, 그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이 그,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기록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이 어떻게 사람이 백년 전에 말도 우리 우리 말도 해설이 붙어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1500, 1600년 전에 그그 그 글과 그 후의 글이 어찌 그렇게 짝이 없는 게 없고 완틀 틀림이 없어요 완전히 시작과 끝이 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것 아닙니까? <웃음> 사도의 그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전하는 교훈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받은 게 새로 받은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고된 것을 거기서 주, 거기에 주문하는그 내용, 실체적인 내용으로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거니까, 그게 더 확실한 빛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구약에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고린도전도 13장에 보면, 뭐 12장 끝 부분, 13장 끝 부분에 보면, 그 이제 힘이 지금은. 청동고, 거울, 청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본다. 청동거울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청동거울 비치면 얼굴 잘안 보여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잘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확실히 다안 보여요. 신약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약에는 얼마나 더 희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 빛이 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가 강설을 들을 때, 전파된 말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베레아 사람과 같이, 그,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주의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본문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본문을 쭉 강설하는 거예요. 거기에 강설하다 보면 사실 다 걸리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걸려요. 하나 걸리면 열 가지 다 걸려요. 그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본문을 쭉 설교하다 보면 나도 드러나고 예.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은혜요 그럼 회개하는 거지. 그, 뭘, 뭐, 그, 그, 같은 죄인끼리 뭘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 생각할 필요가 네. 없어요. 그 말씀. 그 말씀을 쭉 풀어가는 거니까. 네. 그, 저한테 안 걸리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 네. 여러분한테 안 걸리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 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됐지만, 여전히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들인데, 걸리지 않을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심의하게라도 조그만 재료를 가지고도 열매를 맺으면, 그걸 애들한테도 그런 게 나오면 그 무릎을 꿇을만 한 거죠. 하나님이 내신 결과이니까. 그러나 뭐 아무리 아는 척하고 뭐 역사를 꿰뚫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들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이 맞으면 말만은 들을 필요가 있겠죠. 예. 목사님이 갈라사대 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갈라사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그, 로마 캐토릭은 믿음 플러스 선행 했잖아요. 믿음 플러스 선행.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그게 아니고 참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선행의 공로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선행은 믿음의 결과이지.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한 겁니다. 이진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오직 말씀은 그거에, 말씀으로 이진칭의를 받은 사람. 솔라 스크립추라 해가지고, 개혁교회 종교 개혁의 3대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요세 가지예요. 두 가지 더하면 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맹신 아닙니까? 믿음의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맹신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얼른 그 단계를 졸업해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조차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생각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해야 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에 봉작할때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니냐고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를 취한다면 설령 그 교회 도움을 받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받아도 하나님이 그그 그, 그 사람들의 손을 써서 우리를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만 보이면 하나님은 안 보이면 그 사람들만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예. 이, 이 인본주의적인 방식. 사실 이 문제가 도움을 받아 해결한 당면한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토의 교회라면 주님이 머리 대시는 사실 위에 서서 비록 서툴지라도 주님이 주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멋들어지게 설교하고 그래도 실제 속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늘 인간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건 꽝이에요, 꽝. 진짜 꽝이에요. 잘 몰라도 어떻게든지 그 주님을 의뢰하고 말이 어느라고, 예? 뭐, 그 생각이 좀, 뭐, 저기, 정리되지 않고 말이죠. 그래도 주님을 의뢰하고 그 나가는 그 태도가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그런 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에요. <웃음> 아무튼 베레아 성도들처럼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과연 그런가 살피는데 그 비판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저 의심하고 이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뭐그 의심하고 사유하라 뭐. 질문하고 사유하라. 질문하는 게 의심해서 질문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의심해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수사법이기도 하고 대화. 뭐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화술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성신을 의지해야 돼. 성신을 의지.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말씀이 완벽하게 아주 뭐 진짜 아까도 AI 얘기했지만 AI 개혁주의 그 주석과 설교와 이런 개혁주의 그런 역사와 그런 교리와 이거 신앙고백 이런 거다 집어넣어가지고 명령하면 기가 막힌 한 편의 설교를 만든다고 몇 초만에. 근데 그, 그게할수 없는 게 있어요. 그,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예. 우리는 4차 혁명 시대에도 아날로그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고 온라인 예배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요. 홀수할수관계에서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거 툭하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늘 현장에서,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현재성이 있어야 되고,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 거기에 영원성도 있는 거예요. 진리성도 거기에 있는 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그 듣는 말씀을 성경으로 살피는 것이 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다 단순히 의심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런가 아 주께서 이제 천사로 말씀하신 것이 그리토 안에서 성취된 그 내용이 과연 강설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잘 살피고 과연 그렇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서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주시길 바라옵나이다. 결코 우리의 머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웃음> 고등한 지식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로서 그 정체로나 사역으로 과연 그 성격과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가를 그. <웃음> 확인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아옵나이다. 저희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